조금 오니까 여기 양갈래가 나옵니다. 가막산 능성 계곡길 정상 가는 길과 어차피 여기도 웅계폭포 범륜사 정상 가는 길이렇게나안 해주네요. 웅계폭포 범륜사 길로 택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지내게 왔답니다. 왔다는 가막산의 설마 계곡의 상부에 있는 웅계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붕괴 폭포는 이렇게 산의 정상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폭포를 보는 재미를 갖기 위해서 그만큼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지나가니까 숲이 시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들이 햇빛을 대부분 가렸고 매미가 거기에 지저기 있고 왼쪽에는 계곡에 물 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옛날에 여기 옹개 폭포를 보려 그러면이 비탈길 사이로 내려와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요. 지금은 이렇게 가는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데크 길을 한참을 오게 되네요. 저기 그런데 백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아이 무서워 봐라 밤에 오면은 깜짝 놀라 겠어요 호랑이인 줄 알고 실제 조각품 이네요 이웅계폭포나범륜사 그렇지 않으면 감악산을 올때 차를 여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바로 앞에가 바로 요 앞에가 웅계폭포 거든요 우리 차를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대 놓으시고 올라가실 때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이 경사도가 심합니다 아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 올라가면 이제 법률사가 있고요 지금 여기 바로 오른쪽에 옹계 폭포 거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위 주차를 해 놓으시고 올라가실 때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처럼 저기에 파킹 해놓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옹계 폭포 보러 내려가시면 되고요 웅개 폭포는 바로 저 아래에 있습니다. 저 아래. 아, 드디어 높이 한 20m 되는 웅개 폭포 앞에 와 있습니다. 물줄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줄기가 강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무아스럽습니다 아마 범윤사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큰 바위 사이로 해서 떨어집니다.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낙하를 몇 번을 하네요 한번두번세번네번쭉 해서 마지막까지 내려옵니다 한 20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폭포수들이 아래의 계곡으로 쭉 해서 바위 틈 사이로 쭉 해서 내려 아 여기가 훨씬 가까이 잘 보이네요 아 술침도 다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웅계폭포입니다 주변에 바위가 아주 멋있어요 아웅계폭포에 물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아 가늘고 내려오고 곧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베에 부닥쳐서 내려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옆에 있는 폭포 옆에 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로 누군가가 쌓아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연의 아름다움이네요 이 돌을 누군가가 쌓아 놓은 것 같아요 폭포 주변에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에 폭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행을 만들어놨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수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한 50cm 정도 될듯 하는 그런 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이 아래로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내려갈 때에 전부 다 바위에요 이렇게 바위를 타고 내려가네요 여기 웅계폭포 바로 위쪽이에요 여기는 위쪽에도 이렇게 폭포가 있어요 웅계폭포는 바로 아래쪽이고요 지금 보이는 저 폭포는 웅계폭포가 아니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폭포가 웅계폭포입니다 1차적으로 있는 저 폭포도 아주 멋있어요 저기도 한 5m 이상 될것 같습니다 저 폭포가 한번 1차적으로 되고 2차적으로 여기가 웅계폭포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나무에 가려서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요 위에서 쳐다보면은요 보시면 웅계폭포는 여기에 1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2단계 여기는 한 7,8m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2단계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소가 여기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3단계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웅계 폭포 요 밑에 입니다 요 밑에 이거는 이제 저 아래에서 봐야 되는 거 거의 2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단으로 여기 2단에 있는 웅계 폭포 모습이에요 엄청납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맹 슬마리에 있는 가막산의 웅계 폭포를 운게폭포. 찾았습니다 가막산은 해발 6 7 5 m 타임을 경기도의 오악에 포함됩니다. 공계폭포는 높이가 20m 폭포에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상부에서 쳐다보면 공개폭포는, 쳐다보면은 공개폭포는 3단으로 행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저 저기 폭포였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망됩니다.